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2년 전 벌써 2년 전이네요 생일 첫 바디 프로필을 찍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이후 취업을 하면서 점점 운동과 멀어졌고 운동했었으니까 다시 하면 금방 올라온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한 1년 반 동안 운동을 안 했습니다 사실 몇달 전에 다시 운동을 해보겠다고 다짐도 하고 영상도 올렸었는데요 역시나 이직, 스튜디오, 기타 등등의 핑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전부터 다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량을 좀 높이고 싶어서 고중량 저반복의 스트렝스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근육도 이제 근대가 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 볼컵을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먹는 양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정말 너무 많이 많이 먹으니까 칼로리 섭취가 정말 잘 돼서 그런지 운동도 정말 잘 됐고 몸도 굉장히 빨리 컸어요 벌컵이 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신이 나서 더 먹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강도는 그대로인데 먹는 강도는 순식간에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 으쌰! 음, 부터 배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배가 나오면서도 딱히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 운동도 너무 잘 되고 먹을 때그 행복감도 있고 흔히들 얘기하는 건강한 돼지가 되는 것 같아서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죠 남들이 내 배가 나와서 뭘 하는 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의 가치는 외적인 부분에서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만 행복하면 된 거다 남들이와다 상관없다 난 건강하고 행복한 돼지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 어느 순간부터 왠지 모를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제 외모가 만족스럽지 않다기보다는 이런 생활이 불만족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뭘까? 난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삶을 즐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 바디 프로필 준비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정말 식단도 극한으로 줄이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참고 술자리도 안 나가고 없는 힘 끌어내가면서 힘들게 운동했는데 행복했고 즐거웠고 그 삶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이 더 자유롭고 더 많은 걸 누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 답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절제에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목표를 잡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식단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삶의 패턴을 유지했던 것 힘들었지만 결국 그게 제 삶에 큰 만족감을 줬던 겁니다 진정한 자기 만족이란 막 먹고 막 운동하고 막 배가 나와도 난 행복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위해 인내하고 내가 세운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진정한 자기 만족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식은 음주로 이어졌고 음주는 과음으로 그리고 과음은 저를 게으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튀어나온 이... 제는 단순히 음식과 술을 많이 먹은 것에 대한 결과물이 아닌 절제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했던 제 삶에 대한 방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게 많이 먹고 운동 시계 하고 그렇게 순간순간 삶을 즐기는 것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다만 제가 절제하는 삶의 기쁨을 맛봤던 이상 지금 저의 삶의 패턴은 그만한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다시 한번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몸을 만드는 도전이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패턴을 바로잡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멋진 몸을 만들고 더 나아가 유지어터가 되보려고 합니다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던 휴학생때처럼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회사 생활에 유튜브까지 해야 되고 매 끼니 식단을 챙겨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수 있는 산에서 에? 헬스 유튜버계의 금면성질의 아이콘 지기형님도 한때 운동하는 직장인 아니었겠습니까 지기님을 롤모델 삼아 저도 다시 한번 건강한 삶한번 되찾아 보려갑니다 150일 동안 건강한 생활 패턴 다시 정착시키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저의 삶 그리고 멋진 몸 한번 만들어 보려갑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내친김에 다시 한번 바디 프로필 찍어보려갑니다 여름 다지나고 겨울인데 상관없습니다 한번 하고 끝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저도 이제 유지어터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스쿼프 투수 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건강한 삶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 하시분계으십니까 제가 무슨 말 할지 알죠?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다 그냥 합시다 Don't think 자! Just do!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